아우, 농사는 몇 년째 지는 거예요? 40년. 40년. 예. 근데 우리 앞에 유인증 받았던데 인증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유인증 3년 전에. 3년 전에. 예. 어 그래가지고 자담식을 보니까 자담식을 2 0 1 4년부터 자담식을 하셨던데. 네. 예. 지금 이 천해양 하우스 재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가래깍지 말려고 그다음에 어. 저 어. 예. 화살깍지. 이세리깍지. 이 아이세례야 네. 예. 근데 그 친환경으로 이게 잡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예. 자란 잘잘 유황하고 예 오일하고 음양 삶물 어 그다음 그다음에 또 직접 황토 어 그다음에 또 가장초다 자 가장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네 예, 대역 잡았어요 한 번에 잡았어요 두 번에 두 번에 예. 야 그것도 기가 막힌 건데. 신환경 농약 가족은 거의 불가능한 문제니다 힘들죠. 신환경 예. 일반 신환경 농약도 아, 써보셨어요? 아, 효과 없었어요. 그데 어, 자담에서 자담유황, 자닮 자담오일, 예. 은행, 예. 가성소다, 예. 황토 예. 이걸로 그냥 확실하게 예. 잡았네. 그럼 이 일루로서 현재 이 밭에 네. 올해 이거는 가성소다가 함유된 농약을 몇 번이나 쳤어요? 쳤어요? 원래 세 번. 세 번. 예. 그런데 그 열매나 잎사귀에 큰 문제 없었어요? 큰, 큰, 그냥 부담 없었어요. 음, 이거 이근 가루깍지네 이건. 예, 그지 예, 예. 음. 이게 실제로 천혜향에서, 천혜향 천해량 하우스 농사에서 예. 깍지벌레만 잘 잡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예. 이거 이거 이거 다 잡은 거죠, 그렇지. 어, 어. 잡은 거이고. 아, 백강탕 백강탕 첨바 두 후보 어요 아, 자, 그 깍깍 깍지벌레약. 그건 효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없었어. 어, 자단 저, 저, 작년에 두번자고 어. 올해 두 봤었는데. 어. 어. 아무 효과 없었어요. 자담이 1등했네 예, 진짜로. 예. 파이팅. <웃음> 그게 제가 깍지벌레 때문에 한때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면안 잡혀. 그거 가성소다가 안 들어가면 안 돼. 황토가 들어가야 돼. 두, 두 가지가 확실히 느끼셨죠예 은행도 효과적인 효과는 있긴 있는데 은행은 어서 어서 에 쓰시는 거야. 아, 저, 저 어디. 은행은 저 어디 그. 6집6집에서 갖다 어. 자담 사이트에 보니까 아, 그래요. 어. 1년에몇 개나 샀어, 요가3 어, 30개. 30개. 네. 그럼 현재 현재 지금 그 이세리아하고 깍지벌레의 고전을 하다가 자담식을 해, 해서 네. 해결한 게몇년 차예요, 지금? 원래 올해 초음 원래 처 그러면 그동안 항상 그냥 힘들었네. 네, 막힘들었죠 그러니까 올해 비로소 <웃음> 이제 이 황토 분말 예. 또 가성 소다까지 포함되니까 예, 이제 예, 성공을 예, 한 예. 거네. 예. 어, 근데 여기 선생님 보니까 연수기 어. 수지도 막 사고 그랬던데? 연수기 작 작은 걸 하다가 어. 안 되니까 어. 아예 큰 걸로 통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예. 그 연수기를 쓰기 시작한 일은 언제 언제부터죠? 자, 그 자람식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몇년몇년전 그러니까 삼사년아삼사년전 아, 네. 연수기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차이가 차이 많이 있었어요. 맞춤. 아 그래요 방제가가. 네네. 예. 그럼 연수기를 쓰기 전에는 되게 힘들었겠네. 더힘 들었겠네. 네, 예. 아 이거 현생님 이거 따가지고 출하를 언제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제주 친환경. 친환경. 네. 제주 친환경으로 해서 전량 납품이 다 돼요? 전량 납품 다 돼요. 아 그럼 판매는 안정적이네. 판매는 안정적이고. 어. 어. 개인으로 짜까지 택배 조금 약간. 하 아, 그래요. 지금 하우스 몇 평이죠? 1몇 평이에요? 7,000. 0 0 0 7,000. 7,000. 7,000. 7,000. 7,000. 년차0 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하 네. 그다음에 이세리아, 네. 예 요새 제주도에서는 이천혜향이 제일, 제일 인기가 많아요. 예전에 한라봉이었잖아. 아 육지에서 그천혜향이 맞죠 인기 주춤. 한라봉보다? 한라봉보다 가게 좀 낮죠. 아 그래요. 네. 옛날에 한라봉이 일등이었잖아요. 네 지금 저천혜향이 킬로에 어. 이 삼백원 비싸죠. 아 그래요. 네. 선생님은 저막그 저 한라봉 안 해보셨어요? 저가 조금 해봤어요. 아, 아몇 그, 개. 개. 개? 음. 그럼 이제 이세리하고 네. 그저희 가루깍지벌레를 방제하는 네. 타이밍이 언제쯤 하면 자, 더 정확해요? 그럼 아예 진짜 보이면? 네. 아저 7월 7 8, 7, 8월 때있으니까그 어. 전에 하면 좋죠. 어, 그 전에. 네. 그러면 가성소다가 섞인 그 약은 따갑잖아. 예. 네. 칠때 어떻게 하 어떻게 쳐요 그냥 죠막 이렇게 쳤어? 예. 네. 따갑지 않았어? 안 돼. 별로. 네. 어아 <웃음> 그러니까 아, 저, 저, 어. 저 유왕 들었을 때는 겁나죠. 어 유왕 네. 들었을 때는. 음. 네. 응. 근데 가공수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스물 딴 그러니까 말에 그러니까 백 말에 사 킬로 했으니까 많이 누는 건아니지백 말에 사 킬로. 예, 사 예. 킬로. 예, 예. 어. 그다음에 차다 모일은 몇 얼마? 차다 모일은 팔십 리터. 팔십 리터. 많이 누셨네, 이지 예. 어. 많이 넣라고 하길래 예, 많이 제가 그 그렇게, 그렇게 문자, 문자 보낸 게 있던데 네, 네, 네. 어 그렇구나. 어. 그 다음에 나중에 어, 총채벌레가 그게 힘들어서 그렇죠. 어, 지금 총채벌레 있어? 지금 현재는 없어요. 어, 잡, 잡은 거예요? 그래도 없는 같아요. 아니, 아까, 아까 그 이세리아 깍지벌레 잡은 약을약으 약을 하면 총채 잡히는 거 그냥. 그러니까 그 총채가 뭐 없어요. 어. 동시에 총채벌레 그 가루깍지가 세세 네. 세 번에 예, 예. 한세세세개 가장 예, 안 좋은 게 그냥 예. 작살이 낸 예, 거예요. 예, 예. 아. 깍지벌레는 어떻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선? 어, 아, 아니, 깍지벌레 아니면 청채벌레. 청채벌레는 어. 여기다가 찰찰찰찰 해가지고 아, 이게, 어, 이게 해양 검은 게먹 먹게 잖아요 음. 아, 이제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네. 응. 네. 음. 여기 없네. 그건 아니지. 네. 예 아~ 막혀가지고 음. 청청청청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돼, 이렇게 아 이런 점청 많이 청청아청가예아아 아. 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아청청청청청아아청청아청청청아청청아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 예, 예, 예, 예. 예. 음, 음. 그러니까 청청청청 응칠이 응. 응. 응. 또 총진 싹도 효과 한 개도 없고. 예. 어. 근데 응칠이는 응이야 칠이 뭐 저기 뭐잡혀야되는거 아니야. 예. 풍 저기 저기. 예. 예. 뭐 그한 컵에 다 해시는 게좋고아이거 예. 감사합니다. 그냥, 약을 안 쳤으니까. 어. 감사합니다. 예. <웃음> 대단 없죠, 이거. 예. 예, 예. 진짜요. 배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거야, 이거.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지. 예, 예. 음.